이름이 뭡니까? 회전식 수경재배 기계입니다. 아, 회전식 수경재배? 수경 네. 이 돌아가요? 네 예, 돌아갑니다.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원심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식물성장 속도가 빠르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LED 재배를 한 곳보다 원형으로 말아놓고 포집된 상태니까 어, LED 수량이또 적게 들어가네. 그 3억 원을 융자를 해야 됩니다. 어. 연 2%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냥 별도로 또 농가주택을 지으시고 싶은 분들은 또 7,500만 원을 또 별도로 네, 저는 지금 K-POM 귀농귀촌 농업 박람회장에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나왔고 어떤 장비들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회전식 수경재배 기계입니다. 아, 회전식 수경재배? 수경재배. 네. 돌아가요? 네, 돌아갑니다. 우와, 신기하다. 여기다가는 총 300개, 300개의 네. 모종을, 모종을. 네. 최대. 어마마네.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 공간도 절약이 가능하죠.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얼마나 더생산이 어, 뭐, 높다?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한 달은 한 달에 이제 30배 이상이고, 이제 연중. 12일작으로 이제 따지면은 300배 이상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수경재배입니다 수경재배 야, 물이 어딨어? 물이 여기 밑에 물통에다가 물을 공급해주면 요하에물우 그, 어, 있구나 네, 물이 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적셔지는 거죠 아 네. 이거 축축해? 축축하죠 아, 얘네들이 물과 양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축축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 배지가 물과 양액을 먹고 자라고 이 중간에 있는 LED는 식물성장용 LED 사용을 하고 있어 키우신 예요 요거는 케일입니다 케일? 네 케일은 지금 네.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모종을 식재를 하거든요 모종을 식재를 해서 요 정도까지 큰게 보통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거요네 어, 그럼 이거는 그 하우스나 이거실내에서키우는 거예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음 하우스도 가능하고 뭐 일반 온실도 가능하고 뭐 빛이 없는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네. 아 이거 어떻게 말한지 알았어요? 아 요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나사 논문 보고 스타트 했어요 그게 나사요? 예 네, 우주에서 식물 을 재배를 하려면 뭐가 네. 필요하냐 와. 이제 거기는 이제 인공적인 중력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력에 있는 곳에 사니까 그거를 이제 원심력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원심용으로 만들다보니까 식물성장속도가 빠르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LED재배를 한 곳보다 이제 원형으로 말아놓고 포집된 상태니까 어, l e d 수량이또 적게 들어가네 어, 그러면서 시설비가 조금 절감되네 그러면서 어, 조금 더 디자인적인 효과가 좋네 네, 이런식으로 계속 점차점차 발전을 해나가고 있죠 이게가 다양한 다양한데 네. 이거 어느 정도 큰게야? 요거는 지름이 천이구요 천 미리미리 1m입니다 여기는 총 200포기까지 식재가 가능해요 그만 이걸 만약에 하우스 킨다면 몇폰 정도예요? 보통 하우스에서 한평에 한 30포기에서 40포기 정도 신거든요 요거는 200포기니까 30배죠 <웃음> 어마어마한 <어머만한 웃음> 책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이 있어야 돼요 시설을 만들면 병해충에 피해가 거의 없죠 아. 그리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을 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물 사용량이나 비료 사용량이 노지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요. 왜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필요한 양만 공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노지에서 화학비로 뿌리고 물 주고 그런 비용보다 이렇게 키우는 게 물과 비료의 사용량이 적다. 오. 낮에는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LED를 적게 켜도 되고요.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LED 키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이 사용을 좋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 기계를 찾는 소비자분들이 되게 다양해요 뭐 농민들도 있고요 일반 자영업자, 뭐 카페에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샐러드 바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학교 옥상에다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되게 다양합니다 뭐 관광농원에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시고 네. 조금 요거를 찾는 계층이 그리고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 술창에서도 지금 비농들을모립하시고 있겠는데, 예, 네. 뭐, 어떤 혜택을 주십니까? 저희 순창에 오시면, 일단은, 그 초기 정착,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이사비나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분들하고, 원주민하고 화합을 좀잘 하시라고 해서, 집 드리비도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들다 보니까 그 영농에 필요한 뭐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묘목구입대 라든지 그런 각종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기농하신 분들은 네. 농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자 그 실습농장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론교육부터 그 토양관리라든지 아니면 그 비닐 씌우기 같은 그 다음에 심고 재배하고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전액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이게 전입을 하고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그한 세대당 1000만 원까지 5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농을 통해서 이제 좀 규모도 키우고 좀 뭔가 좀 해봐야 겠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그 3억 원을 융자를 해야됩니다 갖고 연 2%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 해가지고 뭐농지를또 구입을 한다거나 어떤 가공 시설을 또 구축을 한다거나 그런 시설 투자 자금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융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 포함해 3억이죠? 예, 다 3억이고 그냥 별도로 또 농가 주택을 지으시고 싶은 분들은 또 7,500만 원을 또 별도로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원 어... 많이 해주는 거에요? <웃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Here we go.